평소 투자라는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공부가 터지자마자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심만 있었지 제대로 된 공부와 경험은 하나도 안 되어 있던 터라 초보자가 하는 실수를 모조리 겪으면서 기회를 기회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자금은 7천만원 정도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1억이 되었습니다. 모두 시세 차익으로 난 것은 아니고 계속 이래서 원금을 추가하기는 했습니다. 올해 3월 1억 4천만원까지 됐던 금액이었지만 잘못된 투자 판단에 전부 홀딩으로 가져가다가 결국 최근에 1억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복귀를 하면서 사연을 전달드립니다. 주식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일단 너무 재미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발굴에 있어서 기업 발견, 기업 연구 사업부, 자산 등 재무제표를 분석을 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 매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부산의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통계청에서 찾을 수 있는데 부산에 있는 반도체 기업은 니노공업이 수출의 대부분이라 니노공업, 다음 분기 매출을 미리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빠르게 파악하는 재미를 느끼며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출자료 같은 경우에는 매월 1일에 나오니 3분기마다 발표되는 것보다 미리 파악 가능합니다. 주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매출성장률, 현재 PER을 보고 있습니다. OPM 같은 경우는 업종 특성이라 생각해서 PER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로 인해서 매출성장률이 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지금의 업황이 최악이라 좋아질 일 밖에 없는지 같이 판단을 하고, 적중률이 높아질 때더큰 보람을 느낍니다. 현재 가격 대비 저평가를 판단할 때는 매출 성장률이 나올 수 있을지와 PER 재평가가 가능할지를 보고 목표 PER과 매출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잡고 목표가 선정합니다.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 이런 사이클을 1번 밖에 못 돌려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고수들이 한 보고서를 읽으면서 많이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들로는 거래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십억씩의 금액도 당일에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처분이 가능하여 혼화금성이 엄청난다는 점, 큰 금액도 무리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10억 이상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 또한 걱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보유세도 또한 없으며 인테리어비 등 유지관리비가 없습니다. 자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과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게 크나큰 장점이며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찾을 때 분석 방법은 다 알아뒀기 때문에 매출과 회사 상황을 트래킹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의 장점이 있었으면 단점도 있겠죠. 우선 엄청 어렵습니다. 예측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사업구조, 경쟁력, 경쟁회사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반도체 회사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이유로는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의 공부를 마친다고 해도 글로벌 경쟁업체까지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경쟁업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전체 시장 ms 자료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믿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기업만의 경쟁력을 글로 읽어서 알고는 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이유 때문에 그 회사 장비와 제품을 사용하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질 나쁜 내버리지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대출기간이 짧고 금리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자산평가액이 어느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강제청산당하죠. 주식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장인 신용대출같이 외부대출로 비교적 양질의 대출을 가져올 수 있으나 주식은 애플 같이 의 몸집이 큰 기업도 고점 대비 하락률 50%는 흔하고 70-80% 하락도 10년에 1위원은 볼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진짜 최상위 투자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멘탈적으로 대출을 든 상태로 마이너스 평가액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종합했을 때 주식은 레버리지 없이 운영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0년에 막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8개의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원래도 보수적인 성격이라 대기업에만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은 처참했죠. 그래도 위기가 엄청난 기회였던지라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주식에서도 100% 이상 수익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다가 애플카 이슈로 현대차는 엄청난 PR를 찍습니다. 이때 아마 다른 자동차 경쟁사들이 반도체 공급 이슈로 차량 판매 부진 가운데 현기차가 미국 정유율을 높여가서 매출 성장률 기대감도 있으니 티아리가 엄청 높았던 것이죠. 이때 제가 했던 실수는 매도 목표가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연하게 어느 목표가든 도달을 했을 텐데 그것도 없으니 그런 예상치 못한 호재를 만났어도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고점은 잡을 수 없다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목표가 설정의 중요성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재에 팔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결국 욕심을 부리다가 그 조언도 지키지 못했죠. 결국 사실이 아닌 호재이기도 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내용이라 그것에 반응해서 올라간 주식을 팔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현대차가 상한가를 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일부라도 매도해야 하는 신호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와서야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은 투자 경험이 길었다면 몸이 먼저 움직였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코마케팅은 친구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가까운 이유는 너무 빠른 수익 실험과 너무 작은 비중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7에서 8개의 종목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았어도 절대 수익금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더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빠른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을 내본 사람은 수익이 나면 일부 팔고 나머지는 들고 간다. 심루타를 노리면서. 그러나 수익을 내본 경험이 적은 사람은 바닥에서 돌 때는 샀다 팔았다 매매를 하고 정작 추가가 어느 정도 올라 입절할 때에 가면 모든 주산을 주식에 올인합니다. 어느 고수의 말을 그대로 닥습하며 좋은 기회에 투자를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후에 이 주식은 시장에서 외면받으며 오히려 과도하게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종목을 지켜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보게 되었는데 과도하게 빠진 가격은 그 자체로 안전마진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회사 제품군들의 경쟁심화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 상황에 비해 엄청난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제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향 매출의 성장으로 10대 이상 난 주식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직원의 횡령으로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졌었죠. 여기서도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 소외되고 싼 주식을 디폴트로 해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둘, 주식은 너무 많은 분산 투자도 좋지 않지만 너무 강한 집중 투자도 좋지 않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강해도 적어도 2에서 3종목에 나눠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주식은 여전히 싸다고 이야기가 나올 때 투자 아이디어를 접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때는 초보자답해 이렇게 시장에서 외면 받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핫한 것만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산건싼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리고 다섯 배가 올랐습니다. 소외받고 산 주식을 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안전 마진도 있는데 이렇게 오르게 되면 무섭게 오를 수 있는 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서 22년 초에는 기업 횡령 소식들이 하루에 하나 꿀로 터지던 시기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터졌었습니다. 자기 자본의 30% 이상 수준의 횡령이없기에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또 주식은 한 종목 집중 투자도 옳지 않구나 느꼈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적어도 2에서 3종목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던 고수의 말이 체감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까지의 문제는 증권사 리포트며 주식 방송이며 투자자 블로그이며 모든 정보를 다탐색하는데 시간을 쓰고 스스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업을 알아보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급함이 많았죠. 정보의 과잉은 오히려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인기 있고 가격이 이미 오른 것들이 더 많은 정보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높아진 가격에 매수하게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즉 이때까지의 투자 기준이 없고 나 자신이 어느 투자 기준이 맞는지도 생각하지 않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STI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CCSS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폴더블 올레드 공정에 사용되는 OCR 잉크젯 장비를 새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던 투자였고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폴더블은 그때 첫 출시 직전이었던 때라 OCR 잉크젯 장비 납품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매출이 크지 않았습니다. 2.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측하고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OCR 잉크젯 장비는 납품하지 않고 있죠. 이를 통해서 현재 일어난 일이거나 조금 덜 먹더라도 지켜보다가 일이 일어난 뒤에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에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아예 배제시키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했을 때 파급력을 생각하기로 했죠. 그 장비의 전체 시장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최대 몇 퍼센트의 점유율을 가져올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은 있었지만 실패한 투자라고도 생각이 드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기준을 잡은 다음에 성공한 투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잔재를 버리지 못하고 불나방 짓을 하다가 심지어는 마이너스를 낸 종목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업이 후진 업종으로 분류되며 외면 받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발견되어 시장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던 중 저도 이를 보고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도 영업이익에 좋을 재료들이 많이 남아 있고 심지어는 그 외의 호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생각보다 PER이 높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래 이 업종 PER이나 이 회사의 과거 PER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데 라는 생각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간이 길었으나 그 이익만큼 지금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성장률이 아주 크게 나올 때 시장은 PER을 올리며 재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성장률이 아주 크게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 해에는 그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장은 PER을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영업이익은 증가하는데 PER이 내려가니 시장의 관심도 심리는 꺾인 듯 시총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이미 높아졌고 관심의 정점을 지난 상태에서는 어떤 악재든 쉽게 흡수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 등 매크로로 상황이 좋지 않자 바로 외면 받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이 시기에 투자에 계속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런 사실들을 피드백을 통해 보다 빠르게 깨닫고 정리했을 종목이지만 본업의 정신이 분산되는 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잘못된 투자였는데 관리와 피드백까지 부재하니 엄청난 손실을 만들 때까지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게다른 점을 적어보자면 하나 주식 투자에서 아직 나만의 분야를 만들지 못한 상태라 사실상 초보 투자자보다 주식에서 나은 부분이 없다. 2. 레버리지가 불가능한 주식에서 작은 규모의 돈으로는 내가 원하는 수익률과 수익금 둘다 만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 실력이 있다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찾겠지만 저는 아직도 줄린이니입니다 네, 결국 지금의 수익도 코로나라는 유동성 증폭이 억지로 만들어준 수익입니다. 2년 동안의 경험 동안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남은 것은 그냥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고 더 원칙을 철저하게 세워 주식 투자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